반갑습니다 안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니먼 하오워 안녕하세요. 아이 엠 샤먼. 안돈이우레시녕스요즘에 고향에 가녕가지요 안녕하세요. 안녕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국 사람들 로망이 있죠. 아 내가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 하나 딱 사서 농사 지으면서 뭐 귀농이든 귀농이 아니든 좀 한적한 곳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누구나 있다고 봐요. 특히나 거기다가 내 집이라는 거에 대한 그 집에 대한 애착이 한국 사람 되게 크잖아요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컸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참 열심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굴곡이 많다 보니까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운도 좋았는데 결국에 수중에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참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체면이 안 섰나봐. 민망하시기도 하고, 정말 나중에서야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도 점차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서른 살이 넘어가고, 사회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아, 집이란 게 정말 있으면 좋다. 나도 이제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죠. 기왕이면 좀나 혼자. 좀풀 냄새를 맡으면서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면 더좋겠다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찰나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 제가 사업을 진행하던 곳에서 알게 된 손님이 경기도 양평,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 좋은 곳이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그쪽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실제로 가서 집을 지으면서 공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여긴 딱 보니까 경치가 정말 좋아요 정말 뭐 산항사에 그 있는 저수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물가는 없음에도 비가 오고 나면 안개가 확 일었다가 사라지면서 바람이 부면 내가 마치 신선이 된것 같은 정말 분위기 좋아서 와 여기서 진짜 지금은 못 먹지만 술 한잔 먹으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죠 그래서 아 여기서는 진짜 집 하나 있으면 아, 소원이 없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랑 인연이 닿으려고 해서인지 그쪽 근처에 정말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게끔 땅을 사게 됐고 얼마 안 있어서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의욕이 되게 넘쳤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공사 자체 하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에 인근에 있는 땅 수만 평을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펜션 단지, 펜션 타운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로도 새로 깔고 마을 자체 조성을 하면서 숲길이나 이런 것도 다 만들고 개울이나 이런 것도 다 손을 봤거든요 그거에만 돈이 들어간 게한 10억 이상은 들어갔어요 그 사람 공사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공사하려면 몇 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사란 말이에요 그 땅을 산 입장에서 기대감이 부풀었죠 그래서 아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의뢰를 하고 맡겼죠 근데 지금에와서 정말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물며 그 집을 지을 때 아는 게 없더라도 그 집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결국은 내 집이니까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 물건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라 그렇지 않고서 그냥 위임을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자재값에서 차이가 있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엔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선 그런 거 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죠. 근데 제가 더 많이 놓친 건 뭐였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산을 깎고 바위를 드러내고 땅을 파내고 사실 그 넓은 산을 파내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은 생명체들이 살잖아요. 벌레부터 해서 산속에 짐승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생명체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고사가 아니고 터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네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위안 섞인 어떤 행위라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업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굴삭기로 들이 파 포크레인으로 파고 땅드러내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비가 와도 뭐 하도 공사 그냥 계속해 그런데 거기다 더 문제는 그 사람이 좋게 말하면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고집이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 잘될 때는 치고 나가는 게 있고 운이 좋으니까 잘 나가 근데 안좋으려그래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얼마 안 됐는데 직원들하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할때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혼자 하는 일은 없어요 다 밑에 사람들이 다잘 거들어지거든 근데 사람 관리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 그리고 나가면서 좋지 않은 얘기라고 소송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다가 땅을 그렇게 막 드집고 해집고 들쳐내고 아무런 조상님 그쪽에 털을 빌어주는 행위도 없이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2년도 안 돼서 그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게 그냥 구속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형이 집행이 되고 사기죄로 걸려서 징역을 살았어요. 4년을 살았나?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 의뢰를 시켰던 저희 입장에선 공사가 중단이 되죠. 집은 사람 손이 안다면 3개월 만에도 금방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1년이 방치되니까 거기서 돈도 계속 나가지. 집은 집대로 망가져 있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내고 수소문해서 결국에 공사를 진행을 했어. 근데 재 판단이 거기서도 또 잘못된 게 뭐였냐면 그때라도 저희가 털을 많이 빌어드리고 조상님께 많이 아잘 부탁드린다고 라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지금에 와서는 뭐 목신에 대한 이런 것도 인지도 없었고 그냥저냥 무작정 했죠. 빨리 집만 지어지면 다 해결되겠거니. 그래서 결국에 집이 지어졌는데 저희가 처음에 집 지으려고 생각했던 금액이 3억이면 처음에 지으려던 금액보다 2억이나 더 들었어요. 2억이 더 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빚을 지게 됐죠 집은 지어졌는데 빚을 지어지고 대출금이나 이걸로도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형편은 점점점 어려워졌죠 근데 그런 것조차 나중에 제가 산왕사에서 기도를 하고 산신제도 지내고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목신 그리고 털을 제대로 빌려주지 못한 영향으로 정말 크게 쳤다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든 집을 지으시든 정말 그 보금자리를 새로 만드실 때는 평상시에 그런 걸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그건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실 때는 내 주변에 남는 건빈 지갑 정도 명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입장에 처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주변에 의뢰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